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어, 어, 이잘 잤어, 빈나? 응, 잘 잤어요. 빈나, 빈나, 빈나, 나 무슨 소리지? 누가 왔지? 누가? 이거는 휘낭시에 만들고 남은 노른자인데 이걸로 지단. 만들... 한번드셔보십 음, 오 음, good, good?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 고구마라고? 감자 같은 느낌인데? 고구마야. <웃음> 맛있지? <웃음> 오! 오! 오! 맛있다! <웃음> 오! 아주 맛있다! 네, 너한테가 아, <웃음> 롬이고 작은 애가 줄리 <웃음> 그때뭐 캐니가 더로였던거같아네 요즘은 버터가 더로 버터? 무있요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가자 어, 버터 아닌데 버터 가자 어? 아니야 친구들 어? 어? 어이구, 어이구, 끝다, 끝다, 끝다, 신났어. 오, 음. 빈아, 어, 뭐너 너무 가격하다 빈아 음. 뭐 먹고 싶어. 뭐, 빈이도, 로미도 왔어? 가 버렸네. 자. 오피니. 야, 나와. 나와. 자, 토유. 아이고 맛있어. 이거 맛있어. 바타에 와. 바타. 오피니 축하합니다. 자, 이야는데야 진짜 다이바니다 어, 여보세요. 니다하 버터랑 머핀이가 좋아하는 추르 주려고요. 이거 좋아하지? 자 기다려봐. 네? Oui. 리 됐어어 응? 가자! 많이 기다렸어. 가자! 어, 천천히! 천천히! 못했니? 천천히! 응, 어, 그랬어. 응, 어, 보고 싶었어. 응, 그래도 그랬어. 응, 어, 미안해. 너무 오래 있었지, 갈게. 갔다가. 이년에 사온 치킨 랩 먹으려고요. 왔다 어? 어핀 나? 빛나? 어핀 나가왜 그러지? 어핀니? 왜? 여기 또뭐 바라는 게 있냐? 응? 아니야? 착하게 딱 있어. 나밥좀 먹자. 원래 스파이시 포크 샐러드 먹고 싶었는데 거기가 4시 반까지 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케이스에 남아 있던 게몇개 없어서 이거를 샀습니다. <놀람> 제가 오랜만에 옷을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이거 맨투맨인데 이거 타입 서비스 제품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핑크 스티치 들어가 있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 되게 크롭한 디자인이라서 되게 귀여운데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는 프리너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모자예요. 제가 모자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 29cm 쿠폰을 이용해서 이 맨투맨과 모자를 샀는데 되게 귀엽죠? 여기 이렇게 로고가 있고 되게 깜찍한 디자인이고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터치웨더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아무래도 캐주얼을 입을 일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제 가방을 찾고 있었는데 밝은 카멜 색상이고 스웨이드긴 한데 방수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뭘잘 묻히는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이 조그만 핸드폰같은걸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필품 이 생필품 이 니트리 장갑 제첫 번째 브이로그에도 나와있거든요 어떤 게 엑스 스몰 사이즈가 있어요. 제가 키는 조금 큰 편인데 손이 너무 작고 좀 손에 살이 없는 편이라서 장갑이 좀 크면은 불편하더라고요. 사용할 때 그래서 손에 딱 밀착돼요. 그래서 좋고 엑스 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있어요. 모자는 이런 느낌. 이게 모자가 많이 깊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엄청 얕지도 않아서 귀 위에 살짝 뜨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귀여워요. 고 가방, 가방 귀엽, 가방이랑 같이. 앉아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어? 아니야 목빈이 기다려 친구가 올거거든요 같이 밥먹고 디저트 먹으려고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초코 케이크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 초콜릿을 전자렌지에 녹여 보는 그대로네, 모 피나. 가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이구, 보트 이모 도차. 알겠어? 이모 알겠어? 이모 알겠어? 이모 알겠어? 이모 알겠어? 이모 알어 이모 알겠어? 잘 먹겠습니다. 너무 폭풍 같은 시간이었어. 또바닥야 음, 감사합니다. 음. 음. 짠. 음. 맛있어. 음. 이것도 찹찹 걸어오네. 알았다, 뱀피나? 어, 되게 퐁신퐁신하네 역시 생크림이 올라가서 좀음 음, 맛있어요 어 맛있어 되게 질감이 특이하다 음음 맛있어 미쳤네. 진짜 맛있네. 어, 진짜 맛있다. o t h n o u e